올해 35세 김상우 씨. 그는 요즘 다 들어가는 시한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물건. 에. 부어서 아예 없어요. 집단 동사항이었지? 네. 거기 깎고 18.8푼짜리도 있고.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벌써 석 달. 매매도 전세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님 아예 없어요? 오늘 없어요 지금 손도 있는 거야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내리면 매매도 매매. 그 손님 보면 안 되잖아 또 아니 있찮아 예. 응? 대출이자 나가는 게 지금 더손 보고 있어 예, 이 너무 서요 네. <웃음>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집은 지난 7월 경매로 매입한 빌라 투자용으로 생각한 집. 애당초 계획은 경매로 낙찰받은 후 깨끗이 수리를 하고 가격을 올려 되팔 생각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작은 규모지만 방 3개에 화장실도 2개나 갖추고 있는 집. 신혼부부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가정까지 빌라를 찾는 수요는 차고 넘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똑같은 물건이 1억 9천 5백에까지 나갔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을 못 나가도 제가 1억 8천에 내보낼 수 있겠구나 오늘 부동산을 쭉 도셨는데 결국 여기는 얼마에 지금 내고싶신 거예요? 오늘 가서 1억 5천에 내놨습니다 <목소리> 마음이 조급한 건 다달이 나가는 대출 이자 때문 경매에서 1억 6천 7백여만 원의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천여만 원을 빼면 모두 대출입니다. 원금을 갚지 않는데도 이자만 지금 120만 원씩 나갑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빌라를 포함해 비지로 마련한 집이 모두 네 채. 처음부터 다주택자가 되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7년 말, 결혼 7년 만에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작년 초,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냥 있는데 갑자기 뭐 1억, 1억 이렇게 오르더니 7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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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봤던 물건이 오늘 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 빨리 해야겠다. 여기 또 기회, 여기가 또 기회인가 보다. 작년 말부터 올 7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친구와 공동 투자로 지방 아파트 두채와 빌라 한채를 샀습니다. 집세채를 사는데 든 돈은 모두 합쳐 6억 3 5 0 0여만 원. 집값의 대부분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인생을 갈아탈 기회라 생각했던 부동산 광풍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며 막이 내리고 거품이 꺼지면서 날아온 청구서는 가혹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대출 원리금 125만 원에 투자용으로산 아파트 두 채와 빌라의 대출 이자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 전세 자금 대출까지 매달 갚아야 하는 돈만 350여만 원에 달합니다. 내년 6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천안의 아파트. 전세 3억 원과 신용 대출을 끼고 3억 7천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는 지난 10월 같은 평형대가 2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자 아빠가 될 거라 믿었던 기회는 덫이 되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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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려요. 즉, 환율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율이 급등하다 보면 우리 물가도 또 같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뒤따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각국에 이제 기준금리를 바닥으로딱 붙였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이제. 어, 돈의 홍수가 밀려온 거고 그게 밀물이 쏠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빠르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시장이 안정됐더라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을 사람들, 전세나 월세로 남아있을 사람들조차도 집을 매수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끌러고 패넥바잉이죠 30대 직장인 최민지 씨도 그중한 명. 집값이 꼭지를 찍었던 지난해 여름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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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지 30년도 넘은 아파트였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못살 것만 같았습니다. 매울에 딱 떠서 갔더니 30년 전에 짓고 나서 한 번도 수리되지 가 않아서 집에 있는 모든 문짝과 차시가 다 썩어 있었어요. 바닥도 기울어져 있는 채로 살고, 엄청 낡고 진짜 썩은 집이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바로 올리시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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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개월 정도 지나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전국 아파트값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 노원구의 상승세도 가팔랐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4천 건의 육박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절반 가량이 민지 씨와 같은 2, 30대입니다. 여기 사는 다들이 보통 년에 이날... 천오백 선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반이 집값과 이자로 나간다면 애들하고 어떻게? 요새들하고 자꾸 몇 달씩 연체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늘 신경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올 가을부터 신경하고 있어요. 버티고 버티다. 저렇게 나중에 계속 안 되면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거 이제 신용 불량도 되는 거고. 2년 동안 집값은 평균 1억5천만원 가량 올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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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돈 900만 원을 빼고는 모두 빚이었습니다. 작년에 36이었는데 집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숙제를 안한 느낌이었고 뭔가 그 사회생활의 을 성적표를 집한 채로 받는 느낌이 있었고 지난 2년간 GTX 호재로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동탄 신도시. 10년 전 3억 원대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집값 폭등기가 시작되던 2019년 말약 8억 4천여만 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여름 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의 부채 실태를 조사하던 중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기존의 주택 보유자들이 예,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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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파트입니다. 이 전세 보증금이 들어간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구해보면 125% 130% 이렇게 넘어버립니 이건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되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가계 부채는 실제 통계상으로 나오는 보다도 훨씬 많다. 부산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는 박민준 씨도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밖에 답이 없습니다. 2년 전 전세를 끼고 37평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을 넓힐 계획이었습니다. 이분도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새 아파트 이제 중공되기까지 음. 살아야 된데가 그러니까 사고 시세 되니까 저희한테 팔때 이제 조건이 전세 끼고 음. 내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당장에 빚을 내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그냥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루만에 등기를 막세 채, 다섯 채좀 많이 하시는 분1 0채새 아파트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니까. 그런데 진짜 막. 탑도 없는 구축 아파트, 막 25년, 30년, 그러니까 막 40년 다 돼가는 막 쓰러져가는 아파트 그런 것까지 그냥 소위 제 속, 속된 말로 미쳐나갈 테니까 가격이. 네, 기사가 떴어요. 네. 모션뷰가 1억도 안 돼, 데 삭스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띄워가지고. 25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몰려든 투기 재력. 기사가 뜬달에 무려 155건이나 거래가 됐습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산 갭투기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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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960세대 가운데 거래된 곳만 723세대, 네집 가운데 한 집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두번 이상 바뀐 집도 73세대에 달했는데요. 그중 절반에 가까운 31세대는 집을 산지채 6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개중엔 그 한달 사이 무려 세번이나손바뀜이된 집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초 1억 4천 0백만 원에 거래된 집은 열흘 만에 4백만 원이 올랐고 18일 뒤 8백만 원이 더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특기 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집값과 전셋값은 동반 하락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 자금이 집값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를